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롱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의 길이가 많이 길어서 제가 일부 2부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바리깡으로 상고 커트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고객님 두상 맞춤 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통수 쪽 커트를 할때 중간에서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닌 양쪽 모량이 많은 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커트를 합니다.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면 목선이 있는 쪽에 사선으로 모양이 낮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고객님마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사선을 지키면서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고객님들마다 지니고 있는 모양을 잘 파악해서 이 고객님의 두상에 맞게끔 맞춤형식으로 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깡 커트를 할 때는 가까이서가 아닌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고객님의 두상 모양에 맞게끔 커트를 진행하셔야지 뒤통수가 볼륨이 예쁘게 살아난답니다. 어느정도 쑥달이 되면 스피드를 조금 올리시고요 이렇게 제일 밑에 목선 사선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올라가시다 보면은 고객님의 두상 모양을 파악하는 눈을 기를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빗등을 대고 긁으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때도 커트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머리카락이 짧아졌기 때문에 모류 방향이 더잘 보이거든요. 그대로 사선대로 쭉쭉쭉 위로 올라가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매끄럽게 다시 만드실 때는 빗살이 넓은 걸 쓰는 게 아닌 촘촘한 빗으로 섬세하게 커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바리깡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위로 올려 쳐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고객님의 두상 각도를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각도 그대로 올려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커트에서 제가 뒤통수 쪽에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인데요 뒤통수는 디자이너의 기술력이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커트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닌 고객님께 정면을 바라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의 대부분 고개를 들고 나면은 또 다른 층이 생겨요. 왜냐하면 고개를 숙였을 때는 면이 평평하지만 고개를 들게 되면 내가 안 보이는 각도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매끄럽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하게 된 이유는요. 고개를 숙여서 커트를 하고 봤을 땐 괜찮았는데 나는 정말 완벽하게 커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객님께서 계산을 하신다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제가 뒤에서 머리를 보니까 뭔가 튀어나온 구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은 그렇진 않지만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대부분 두상에도 약간 살이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두상의 뼈라든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고개를 숙였을 때 각도와 고개를 들었을 때 각도 그 중간에 경계선 부분 그 부분까지 다 확실하게 봐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목선 경계선 부분을 3mm 탭을 끼워서 조금 부드럽게 블렌딩을 해주는 편입니다 경계선을 풀어 주실 때는 바리깡 면을 이용하는 게 아닌 모서리 끝으로 이용해서 살살 풀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뒷목을 네모나게 모양을 따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풀어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네모나게 따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자라 나올 때 모양이 되게 안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뒷목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뒷목쪽 커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쪽 커트 하실 때 정말 빠르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뿌리고 빗질을 하게 되면 이 고객님의 두상의 모양과 모류 방향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맨 처음에 물을 뿌리고 빗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고객님 모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제가 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그 모류 방향 그대로 머리카락을 들어서 사선으로 커트하면서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리면 커트하실 때 새끼손가락이 고객님의 두상 부분과 맞닿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두상을 파악을 하면서 그대로 올라가시면 고객님의 두상 각도 그대로 커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커트를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커트하는 손가락의 모양은 고객님 두상이 직선으로 생겨있진 않잖아요 살짝 둥글려서 잡은 다음에 둥글게 자르는 편입니다. 제가 위쪽 위주로 보여드린다고 전체적인 커트를 조금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하게 처음에 바가지 머리 형태로 다 잘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층내는 커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옆에 머리 커트를 할때 가이드가 일자로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층낼 부분을 들어서 올리면은 그 끝과 끝선만 연결하시면 옆머리가 들쑥날쑥 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확하게 자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는 말없이 커트하는 모습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1부에서는 제가 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2부에서는 아이롱펌 약 바르는 방법, 아이롱펌 테스트하는 방법, 아이롱펌 하는 과정까지 아이롱펌의 모든 것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